물제조법, 덧셈 법칙은 원칙적으로 무게, 퍼센트 인, 무게 퍼센트에만 적용됩니다. 부피 퍼센트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.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혼합하면은 어떤 농도가 될 것이냐. A% 진한 용액 a g 램 small Agg과 B% 묽은 용액 b g 램을 혼합을 합시다. 그러면은 B% 묽은 용액보다는 농도가 더높 높아질 것이고 진한 용액보다는 농도가 낮아지는 어떤 C% 용액이 만들어질 겁니다.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? 자 원리는 이겁니다.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양은 혼합 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이겁니다. 그래서 혼합 전의 용질은 이렇게 small a 곱하기 large a small b 플러스 large b 합한 값이 됩니다. 혼합 후의 용질량은 A 플러스 B의 C 농도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걸, 자, 이 식을, 이 식을 이제 유도를 하면은 이와 같이 이런 식이 됩니다. 이 식을 A 대 B는 C-B 대 A-C A가 가장 농도가 높고요 B가 묽은 용액이고 혼합한 용액의 농도는 이와 같이 A와 B 사이의 농도가 나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것이 이와 같이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법칙으로 만들었다. 그러면 높은 농도 위에 쓰고, 낮은 농도 아래에 쓰고, 그 다음 두개 혼합했을 때 중간에 B와 A 사이의 중간 값 C 농도가 만들어질 것이다. 그러면은 자, 이렇게 높은 값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빼세요. 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ab 양이라는 것이 a 는 c b 농도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면 됩니다. 그다음 여기는 a c 다시 말해서 이 이만큼 양을 더하면은 무게 더셈의 법칙에 의해서 더셈의 법칙에서 계산이 쉽게 된다. 대각선을 생각을 하세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. 98% 진한 황산입니다. 이걸 증류수로 물켜서 10% 황산 용역을 만들어보자.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 황산 98%를 이렇게 기록하시고 증류수에는 황산이 없습니다. 그래서 0입니다. 10% 황산 용액을 만들겠습니다. 중앙에 10%를 넣으세요. 그럼 이제 대각선으로 높은 98에서 10을 빼니까 88 10에서 0을 빼니까 10 다시 말해서 지난 황산 98%를 10g 증유수를 88g 혼합을 하면 10 플러스 88 98g의 10% 황산 용액을 만들 수 있다. 자, 이런 계산입니다. 자, 마찬가지 10% 식염 500g을 만들어라. 어떻게 만들 것이냐. 자, 소금은 100% 농도고 물에는 소금이 없습니다. 0입니다. 그럼 10% 소금 용액을 만들면 이와 같이 100-10 90 10에서 0을 빼니까 10 소금 10g을 물 90g에 녹이면 10 플러스 90 100g의 소금 용액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은 자, 500g을 만들려고 그런다. 그러면은 곱하기 5해 주면 되겠죠. 이와 같이 농도 계산을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다.